샤인머스는 수확을 하고 나면 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11월 입노가 올 때까지 입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질소라든가 그런 것을 뭐 과용하게 되면 도리어 여, 이제 이 샤인머스계 포도가 영양생장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냉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동을 잘못해서. 지금부 어, 20일. 20일 나오네. 21일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포도가 21.3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거, 이거 달아서 못 먹을 정도인데 아, 뭘 어떻게 이렇게 꿀물이 됩니까? 이게 당도 올리는데 그 슈가 브랜드였다면 올라간 것 같아요 슈가? 네 샤인머스켓 농가 여러분 당도와 향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 슈가 브랜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남 장성의 한 샤인 머스켓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비파계 당도계라는 건데 요걸 재면 당도가 무려 21브릭스가 나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도가 높게 나오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지금 비파으로 당도계 재고 있습니다. 아, 당도 재시는 거예요? 예. 아, 수확하시려고? 예. 당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한 18에서 19 사이 그래 나옵니다, 전체. 이게 보통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17이면은 당도 좋습니다. 17? 예. 근데 18이면 진짜 좋은 거네요? 그러죠. 아. 나무가 몇년된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된 겁니다. 3년? 예. 아, 그럼 수확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햇빛을 보면 이게 단도이잘 맞아요. 이 안에서 제가 네. 정확해요. 이렇게 노출 상태에서는 더안 맞는다. 19.9. 어 21. 21 나오네. 와, 21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포도가 21.3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이거 달아서 못 먹을 정도인데. 아, <웃음> 하나 먹어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바로 하나 먹어보자. 네. 네. 와. 진짜 달아요 예. 꿀물이야 꿀물 야뭘 어떻게 이렇게 꿀물이 됩니까? 예, 당도 올리는데 그 슈가 브랜드였다면 올라간 것 같아요 슈가? 슈가 브랜드 슈가는 설탕 아닌가요? <웃음> 슈가 브랜드 예. 어, 슈가 브랜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지금 20일 당도 20일이 나온다 예. 야 이거 사인머스크 농사짓는 분들이 이 당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야그 슈가브랜드가 뭔지 참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거 알게 되, 알게 되면. 그러죠 그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럼 슈가브랜드? 슈가브랜드를 한번 2개월 전부터 썼으니까. 아두달 전부터. 네. 그때 이 슈가브랜드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 작년에도 해봤는데 네. 하기 전하고 하기 하는 한, 한 후하고 한 3분의 스 차이는 납니다. 3분의 스 차이가. 납니다. 네. 저희 슈가 브랜드는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 또이 포도 원 나라에서 이미 확정된 인정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겨울에 와가지고 네. 시범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셔서 네. 작년부터는 이제 구입을 하셔서 올해까지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아, 예. 그전에 땅가 쓰셨어요? 예. 그전에 땅가 쓰셨을 때는 당도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좀 당도 올려놔서 좀예를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건 언제 어떻게 사용해 됩니까? 저희 슈가 브랜드는 2차 알속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수확 전까지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혹시 수확기를 당기고 빨리 이걸 수확하고 싶다 음. 그러면 5일 간격 우리 사장님처럼 5일 간격이나 일주일 간격 또는 수확기를 좀 길게 하고 싶다면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가 브랜드가 왜 그렇게 당도를 올려주는 겁니까? 저희 슈가 브랜드는 천연 폴리사카린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당을 올릴 수 있는 어디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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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포도의 당과 향을 올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바로 아카디안입니다. 그래서 아카디아는 수확하고 나서 두번 사용하시는 거 하고 우리 사장님처럼 발아 되기 전에 관주하시고 발아 이후에 일주일이나 1 0일 간격으로 관주와 옆면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냉해 예방 그다음에 비대촉진 그다음에 고온기 때입 관리 확보 그다음에 당도 향.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포도를 건강하게 자라면서 가장 좋은 상품성 있는 포도를 재배하는게 바로 아카디안 29의 효과입니다 이빨를 보면 여기에 두께도 있고 아, 두, 두껍고 예, 예. 어, 두껍고 입이 지금 뭐 병이 예, 든거나뭐 아, 그 병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예. 아카디안은 캐나다 영하 40도, 여름에는 또어 플러스 40도 이런 지역에서 사는 아스코필럼 노도섬이라는 갈조류, 해조추출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하 40도에서 자라는 바다에서 자르다 보니까 생리활성 물질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죠. 이게 결론적으로 냉해를 예방하게 하고 또한 여기에 들은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 알길산이라든가 글신베타인 같은 경우는 어 포도가 자라는데 입리하는데 도움을 준바 아니라 수분 관리, 특히 어 이제 7, 8월 달에 고온기 때 과도한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이 연약해지고 경엽이 되는 것을 예방해서 결론적으로 잎은 당도와 비대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을, 잎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당도와 비대, 그 다음에 향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카디안 29입니다 네. 아, 그 아카디안 29? 네. 아. 물 원래는 500에 1리터를 타 가지고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물 500에 1리터? 네 슈가 설탕 블렌드 슈가 블렌드 요거는 얼마 얼마 타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똑같이 탑니다 아, 이거를 오. 500에 한병 500에 한병네아 색깔은 당도가 20 겁니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샤인머스켓? 샤인머스는 수확을 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11월 입노가올 때까지 잎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질소라든가 그런 것들 과용하게 되면 도리어 이제 이샤인머스께 포도가 영양 생장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냉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동을 잘못해서. 그래서 아카디안 29를 500배로, 아카디안 29는 1000배로 쓰시는데 수확을 하시고 나시면 나무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비료로 500배를 두 번, 입이 가장 좋을 때. 즉, 우리 농부님처럼 이렇게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바로 500배로 일주일 강요 두 번을 해주시면 입에 있는 영양 성분을 이 수채로 이동을 잘 시켜서 월동을 잘 하기,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